개를 듣잖아. 자, 우리 수업 제목이 뭐지? 모르는데. 건강한 썸 생활이야. 썸 생활이요? <웃음> 진짜 선 생일이네. 어. <웃음> 야. 아 치지 마라 진짜. 자가금게요 아, 왜? 어? 교수는 언제 오 교수가 지각 가. 진짜 어, 재밌게 진짜. 생겼다. <웃음> <웃음> 아 여러분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학생은 왜 여기 앉아 있지? 저 열정생이에요. 열정생 열등생 아니에요? 열정생이잖아요. 인형 학교에왜 개를 개를 데고 왔냐? 인형이면 모를까 동물은 안 되는데. 왜 네? 동물이라뇨? 그런 법이 있나요 교수님? 그런 법은 반려견인데요. 반려견. 네. 네. 반려 가족이에요. 가족이에요. 가족인데 수업 시간때는 보통 안 갖고 오죠. 안 갖고 아, 안, 안 데리고 오지 않나? 네. 교수님도 지금 가습하게말 데리고 오셨잖아요. 맞아요. 이거 얘기하는 거니? 어.. 사람도 데리고 오셨네. 얘들아, 일단 정숙하고. 일단 내 이름은 정숙이로. 정수기 정숙이가 어디 있어요? 셀프인가요? 셀프? 정숙이 셀프. 어. 네, 수업 시작 교수님. <웃음> 자, 어 일단은 선생님 수업을. 야야, 씨, 준호. 수업 시작해도 닌텐도를. 준호야. 너 나이에 맞게 좀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어. 아, 배우면은 그래. 나이가 없지만 아, 애호서 아. 처음 잡아서 막아가 근데 보통 선생님이 오면 좀뭐 교수님 아닌가요? 교수님 말고 그냥 선생님으로 하자. 너네가 하는 행동들이 <웃음> 성의는 아니야. 그리고 약간 양쌤이라고 편하게 불러줬으면 좋겠어. 네. 우리 수업은 좀 특이하게 그 연말에만 진행된다. 아, 어, 9월달, 10월달, 11월달 너네가 이제 어, 연애나 썸을 탈거 아니야? 12월에 연말에도 가장 중요한 행사가 뭐가 있지? 크리스마스요. 그죠? 크리스마스 때 연인과 함께 보내기 위해서 사주차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 그죠? 질문 있습니다. 잡았다 족밥 새끼. 아, 질문한 나니까저 준호야, 그그 그 형이래 선생님 앞에 있는데 족밥 새끼는 좀아니지 않나? 응? 욕하는 건 상관없는 거예요? 어, 그건 상관이 없어. <웃음> 너가, 어, 욕만 안 했으면 좋겠다. 어. 진짜 선생님이네. 어. <웃음> 왜지 혼자 움직였어? 이렇게 <웃음> 선생님까지 웃길 수 있으면 마음껏 시도해도 돼. 나 항상 열려있거든요, 여러분들께. 저 질문 있습니다. 네. 오늘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위한 그런 네. 수업인데 얘는 남자친구인데 왜 듣나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연애를 해도 썸과 같은 연애를 할수 있게끔 선생님이 그렇게 할 테니까 집중해줬으면 좋겠어. 자, 우리 수업 제목이 뭐지? 모르는데 <웃음> 몰라요. 몰라? 건강한 썸을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하나? 어? 거의 다 왔는데 아니야, 건강한 썸 생활이야. 썸생활이야 썸 생활? 음. 아, 아 진짜 저... <웃음> 혹시 썸에 대한 걸 아니? 아는 사람 있니? 그걸 모르니까 썸 아닐까요 교수님? 아니야 너네 알고 있어 다시 한번대네요봐제 주위에 썸 3개월마다 바꾸는 친구한명 있어요 어? 누구지? 혹시 그양정원이가 있잖아? 어? 아 걔, 오. 걔, 걔, 오, 걔? 어 약간 교수님한테 알았나? 걔도 잘려 준비한 대로 못할것 같으니까 그냥 막 나갈게. 선생님도. 네. 주변에 이제 썸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 썸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어? 썸이 뭐지?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썸에 대해서 또 비판적인 생각을 갖는 학생들이 또 있더라고. 자, 질문이야. 쟤는 비판적인 게 아니라 못하는 건데요? 벌써 십어요 아, 그냥. 그냥. 그냥 그, 어, 선생님이 앞에 있는데 쌍년은 조금. 어, 아무튼 그 썸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 시각을 갖고 있는 사, 학생들도 있더라고. 뭐냐면 이제 썸은 연애를 하기는 싫고 부담감과 책임감또 느끼기 싫고 가벼운 그런 연애를 원하는 사람들이 할수 있는 그런 핑계거리 아닌가라고 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건강한 썸을 이제 너희들에게 얘기해주려고 해. 네. 썸은 크게 다섯 가지의 단계로 나뉜다첫 번째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호감. 호감을 갖는 상대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해. 첫 단계야. 그치? 지금 너네 학교라는 공간에 있지 않니? 학교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학교 끝나고 뭐 PC방 그런 자리에서 사람을 찾게 된다 이 사람 좀 괜찮네? 오, 이 사람 만나보고 싶네? 그러면 이 단계는 통과하게 돼참 쉽지? 2단계부터 이제 썸의 단계가 시작돼. 그래? 아 어떻게 요 바로요? 바로야. 통보는 어 이때 호감을 가는 상대를 딱 찾았을 때 여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재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건강한 썸이 아니야.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강한 썸은 바로바로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너네들도 앞으로 그렇게 하면 좋을 거야. 바로바로 표현해. 호감 가는 상대가 있으면 어 지금 그거처럼? 응. 그 준호 아까부터 좀 많이 거슬리는데 엎드려 뻗쳐줄래? 오빠 엎드려 뻗쳐 <웃음> 대가리 박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가리는 대리석이라 좀 아플 것 같고 야, 대리석이 하시지 말아야지 맞아 아, 게임 할 때부터 알아볼까? 아, 그래. 그래. 아, 저 펜티받아 준호야! 준호야 이제 잘할 수 있지? 그래, 다시 어 우선 한번 가자 어려운 거 알아 들은 게 어려운 거 알거든? 근데 이제 잘 제... 어, 준호야 지금 시발이라 한것 같은데 너 선생님 만만하냐? 이마라고 했는데요 이마? 음아무튼 호감이 호감이 가는 사람한테 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그게 건강함이야. 이 사람도 나한테 마음이 들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호감. 연락을 하겠지? 응. 만나요, 밥 먹고. 그렇지! 어. 그게? 아, 아이씨! 이에다가 바람 부지 말라고! 아니, 말씀하시는데 그만 쳐먹어. 너 농점볼래. 냄새 볼대. 난다고. 너내 보면 내귀에 틀어냈지? 응. 안 했어. 오케이. 말 끝났니? 네. 음. 자, 그래서 만나는 사이가 형성이 되는 거지. 만나면 이제 뭐 하지? 밥 먹고 카페 가요. 대화를 나눕니다. 그렇지, 대화를 해야지. 자 대화를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게 돼 여기가 이제 썸의 시작이거든? 여기서 많이 좌절하는 경우가 많아 혹시 여러분들은라키오사우스 <웃음> 여러분들.. 어..가플레스유 여러분들은 이제.. 어.. 상대방은 어떤 걸 제일 많이 보니? 대화를 할때 눈이요 얘가슴봐눈 가슴을 보는구야 아니, 아니 난마음 본다고 할때 그래. 가슴분도 안 본.. 야, 너 둘이 어, 사람이야? 왜너 가슴분도 안 본다고? 그냥 난 가슴분도 한다고.. 음.. 난 마음.. <웃음> 음. 마음을 보는구나 근데 어. 마음을 볼때 어. 그, 마음을 볼 때, 이제. 어, 아, 어, 아, 아, 아! 야, 잠깐만. 진짜 부르... 진짜 부르... 어어어어 잘... 모시고 와야 되는데. 아, 아니, 어어 아 얘들아 아, 아까 선생님 미안했다 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네, 파인애플 먹으면서 좀 진정을 하고 왔거든 앞으로 좀잘 들어줬으면 좋겠고 어디서부터 했지? 2단계까지했어아 그치 대화가 필요하다 대화가 필요해 우리가 지금 대화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잘안 안 됐잖아 네 어, 선생님 좀 화가 났지? 우리가 지금 대화를 할때 선생님의 어떤 성격을 알수 있었어? 북한의 성격이야 북한의 성격 그리고 또? 감정 기복이 심하고 어. 가열리고 어. 아쉽하다 권위적이다. 아닙니다. 저는 한 단어로 표현수주세요 네. 음. 솔직했다. 아 솔직했다? 아, 어. 이런 식의 정보를 아, 알수 있었잖아. 네. 이런 식의 정보가 너네들 보기에 썩 마음에 든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가게 돼 있어. 이 느낌들을 애정으로 승화시켜야 된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이제 스킨십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자기 얘기. 선생님은 진대를 좋아해. 어. 진대와 스킨십.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3단계야. 혹시 키스 해봤니? 키스가 뭔가요? 실습해봐요. 실습해볼까? 어 나는 해로와 준호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 어보여주세요 어. 안돼! 좋아. 거기서 한번 입을 벌려볼래 조금? 하지 아, 그건 위험할 거. 그게 키스야. 사실 입을 다물고 그냥 만나서 반갑다고 하는 뽀뽀보고이게 바로 키스야. 잘했어. 무튼 이런 것들이 다 유로진 다음에 4단계로 가. 이런 것들을 다 했어. 근데 물어봐 여자친구가 우리 어떤 사이야? 아... 근데 우리가 과연 아무 사이가 아닐까? 이런 것들을 다 했는데? 아니지? 네. 근데 4단계는 썸의 종착역이야 고백! 고백! 그렇지. 헉? 섹스라니, 너 진짜 더러워. 그건 5단계야. 섹스? 사실! 3.5 아니야? 사람 바이 사람으로 3단계에서 다 이루어지는 과정식이 있어. 아 어니선생표현이요 어떻게 생각하니? 교수님은 선생표현이에요 선생님은 아주 유교 사상에 쪄들어있는 사람이라 혹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후색이야. 아... <웃음> <웃음>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서 너네들을 알아가는 게넌 너무... 난, 난 너무 좋다. 자, 그래서 마지막 5단계야. 결혼. 답변. 연애! 연애지. 연애를 하게 돼. 혹시 연애에 대한 로망이니? 여자는 똥을 안 쓴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연애에 대한 로망이 아니라 여자에 대한 로망이지. 아, 그런가? 음. 연애에 대한 로망 연애할 때 생리현상을 트는 편이니 혹시? 잘해? 네. 썸때틀수 있다, 없다? 없다. 썸 없다. 아, 썸 때는, 아, 썸 때는 안 돼요. 왜, 왜 없다고 생각하지, 미도 학생? 네? 주먹하지 뭐 마세요. <웃음> 왜 그렇게 생각해요? <웃음>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 정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럼 연애 때는 정안 떨어져요? 연애 때는 이미 내 거니까 근데 밤기에서는 헤어지자고 할수잖아요푹헤어져 이렇게? 아씨안앙나어 <웃음> 이렇게? 어그렇구선생님준비하는 <웃음> 어, 과정은 여기까지였는데 혹시 질문 있는 사람? 너무 교수님의 강의가 완벽해서 더 물어볼 게 없네요 어? 진짜? 선생님이 화를 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 <웃음> 어, 그래 어 잠깐만. 아유, 희로가 선생님의 수업을 제일 잘 들었네. 글 그러니까. 거야. 키스 실수반. 얘들아, 건가요? 이게 벌써 3단계예요. 이게 건강한 썸 생활이란다. 제 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 자. 어, 뭐 질문이 따로 없으면 다음 수업 시간에는 뭘할 거냐? 그 건강한 거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 관계에 있어서는 매꼬 끄짐이 제일 중요하거든. 연락하기 싫은 이성에게 연락을? 끊는 방법. 끊는 방법. 와! 서 선생님이 준비를 할 테니까. 다음 주시 아니에요. 연강이잖아요. 연강인가요? 쉬는 시간 주나요? 네, 쉬는 예, 시간. 주네요. 그 담배 피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고요. 화장실 하고 아니면.. 싶은 분은 저입니다. 다녀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네. 여기,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니 아,